생청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 이제 우리 3일차에요 3일차인데 여기는 꾸름마을이라고 막 소수민족들 예전에 이제 살던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은 이제 원주민분들이 안 살고 계세요 야 여기 아 귀여워 말있어 말있어 말있어 근데 좀 무섭긴 하지만 풀 뜯어먹고 있어 말 먹방은 처음 봐 다 뜯어먹는구나 오기가 안녕 안녕 말 뜯어, 말풀 뜯어먹는 소리 말풀 뜯어먹는 소리 근데 여기는 말이 이게 다큰 건가 봐 그렇게 크지 않네 짱네 어 저기 저기도 있다 가볼까요? 여기가 이제는 원주민 분들이 안 사시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좀 모계 사회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부가 신랑한테 이제 청혼을 하면 그 집안에서 허락해주면 결혼을 하는 거고 허락 안 해주면 뭐 미안한 의미로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주고 결혼을 하더라도 신랑 측에서 이제 요구하는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된대요. 예전에. 그래서 뭔가 좀 우리랑은 또 많은 그런 좀 다르게 되어있어 아 그리고 저기에 보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집들이 굉장히 좀 뾰족하게 되어있어요 엄청 뾰족하게 되어있는데 저 이유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이제 새지 않고 다 이렇게 바로 흘러내리게끔 엄청나게 지금 저희 몸이 뾰족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완전 삼각형이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비가 와도 흘러내지 않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 그리고 내 신발 다 익어버림 저기 보여주세요